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저희들끼리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. 멤버들끼리도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캐럿들에게도 딱 떠오르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조금은 흔한 말이긴 하지만 가장 나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